삼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합해서 세번 된다는 얘기하고 그렇죠? 그냥 계속 세번 한다는 얘기하면 틀리는데 어, 세 번은 저 불보살님께만 하시면 돼요. 세 번은. 그러니까 저왜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. 거기만 3배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1배고 단 법을 청할 때는 세번 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합해서 3배가 된다 이겁니다. 그 개념은 알아두십시오.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처음인데, 어 앞에서 몇 시간 하셨죠? 저구는 불교 개론을 가지고 앞으로 열 번을 만나거든요. 열 번. 적진 않습니다. 그렇죠? 인연이. 그리고 나면은 어 뒤에 반야사상 가서 또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개론 10시간하고 뒤에 반야사상하고가 저하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이고 그 외에는 저하못 만납니다. 그런데 이원칙 불교 개론이라는 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으로는 스무 시간 아닙니까? 그렇죠? 그 스무 시간에 제가 이거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, 사실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. 불교학 개론이라는 책 있죠? 그 책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. 그책 순서에 따라 나가지는 않을 거고. 저도 책을 썼어요. 이 불교학 개관 써가지고. 이게 오래, 꽤나 오래된 책인데, 저도 쓴 책이 있어요. 이게 그거보다 훨씬 두껍죠? 글자도 그거보다는 좀 작습니다. 시중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, 어, 지금 불교 계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가야 되느냐. 부처님의 생애는 뭐 일단 생략하고요. 이제 근본 불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. 제가. 근본 불교 해가지고 부파불교가 나오고요. 그게 결국 소승불교인데,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승불교로 이어져가지고 인도불교가 밀교가 끝이거든요. 그래서 밀교까지 쭉 계략적으로 제가 훑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저거 공부를 해 가시면 되고. 근데 제가 불교를 많이 안, 어그 불교를 이론적으로 배우시려고 그러면은 이 시간에 마음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. 네? 뭐 여러분 논문 쓰러 오셨습니까? 아니죠?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러? 살 아세요? 지금 상식적으로 뭐 알아보자, 들어보자 할 그럴 시간 없습니다. 여러분이나 저나. 단,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. 이, 이, 목숨이라는 거 있죠? 이거 하나 더 가지신 분은 상식적으로 오시고. 아무리 훑어봐도 내가 하나밖에 없다는 분은 지금 심각합니다. 예? 그니까 무슨 뭐, 알아보자, 들어보자, 뭐, 알아보, 들어보서 뭐 하는데요? 그렇잖아요.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가리켜는 일이 돼, 시험 같은 건 치지 않을 테니까. 예? 어, 이제 제가 이 강의하면 막 열심히 적으시고 뭐, 그러는데, 뭐, 적는 것도 좋지만은, 그냥 느끼고 가십시오. 느끼고. 예? 느끼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하도 강의를 많이 다니까 외우거든요. 예? 네? 또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. 예? 네? 그래야 뭐 적고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. 그냥 느끼세요. 느끼시라고. 느껴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내꺼화 되는 게 중요한 거지.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 봐야 그거 소용없습니다. 지금 여러분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. 이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이 예? 외우기보다는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? 그런데 본인이 뭘 잊어버리는지도 모르죠? 예? 그럼 그냥 어떻게 외워가지고 아이고, 하루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안 외우는 게 낫지 그냥 느끼시라만 느껴 그리고 제가 이저이 이 말재주가 없어 가지고요. 여러분이 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막 저하고 인연이 그렇게 됐으려니 하고 그냥 좀 참으십시오. <웃음> 자꾸 말재주 없다고 자꾸 뒤에서 그러면은 제가 가뜩이나 재주 없는 게 점점 더 없어지잖아. 주눅이 들어 가지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니까. 그리고. 제가저그 아까 들어올 때 얼른 보셨겠지만은 생긴 게 별로예요. 에? 이렇게 저좀 작잖아, 작고 통통해가지고 좋은 말로 하면은 좋은 말로 하면 아담하고 나쁜 말로 하면 볼 일이 없어요. 특히 여자한테 인기 없는 게 전데 우리 우리 여기 오신 여자분들은 인기를 좀 줄지 모르지 제가. 근데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가십시다. 급하게 가지 말고. 근데 제가 그저 살아오면서 있죠. 진짜 보살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마지막 방학 때. 그게 마지막 진짜 인생의 마지막 방학 아닙니까 대학 마지막 방학이. 그때 배낭을 하나 물러메고. 그냥 무작정 전국을 돌았어요. 그래서 총 34일 만에 제가 끝을 냈거든. 그냥 어디 정해진 데가 없던 거예요. 그냥, 그냥 무조건 좋다면 가고 좋다면 가고 겨울에 그래가지고 저 전라도 가서 눈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눈 속에 굴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충청도의 어느 그저 절이 아니고요. 절이 아니고 옛날 절터야 거기가. 그게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무릎무로 찾아갔죠. 겨울에. 그랬더니, 그, 그 당시에, 그 당시 나이로 저가, 저 정도 되는 젊은 스님이 하나 공부하러 와 있다고 그러고, 예? 아주 노보살이라 이렇게, 그니까 러 지팡이만 빼면 앞으로 쓰러지는 정도야.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? 예? 이, 이거만 빼면 그냥 앞으로 쓰러져. 완전 기억자로 되신 분인데, 그 위에 이제 마애불상이 있다고 해서그 스님이 이제 구경을 같이 가고, 호랑이 발, 저, 굴이 있다서 호랑이 굴이라고 한걸두 개를 봤어요, 제가 진짜. 그 스님이 그래, 뭐 진짜 호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그 호랑이가 밤에 눈에 안 보이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야. 거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때만. 그래야지 한바퀴 돌아왔는데요. 그때 제가 일행이 네 명에 만났다 또 헤어졌다 이러다가 네 명인데, 그, 그 할머니가, 예?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려는 거예요. 그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바쁜데, 예? 그랬더니 이 사람들아 굶고 어떻게 가느냐, 이거야, 굶고, 예? 우리가 밥을 달래는 것도 아닌데, 그냥 막 밀어 넣는 바람에 그 스님도 먹고 가야지 굶고는 전혀 그 버스정류장까지 못 간다 해 걸어서. 그래 이제 들어갔더니요. 이 거의 쌀밥에 가까운 보리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릇을 퍼 놓고 반찬이라는 거는 짠 김치 하나밖에 없어. 근데 이 할머니가 딱 지켜서 먹고 가라는 거야. 그, 그 먹, 먹긴 먹는데 그러더니 다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. 또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, 그집 살림을 보니까 그게,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랬더니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뭘 했냐면요. 그 남기건, 남김은, 남김은 누가 먹느냐고. 그렇죠? 물 말아 먹으라고 그러죠. 예? 네? 딱그 식으로 그냥 물 말아 먹어라. 그래야지 먹, 먹었는데 그 차도까지 이렇게 그 작전도로에 내려오면서 그 할머니가 나도 자식이 있었는데 다 나라에 바쳤다고 그래.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그저 전사하신 것 같아.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내 손도 잡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나는 글자도 모른 예? 글자도 자기 이름도 못 쓴대요. 그런데 이 부처님을 모시고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배웠다고 그러대. 그한 가지가 뭐냐. 찾아오는 손님 그냥 보내지 말라. 한 가지 배웠대. 예? 그래 그때는 무심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없으니까 계속 걸어오는데, 그제 후배가 하나 있었어. 그 요만한 그, 저, 이, 그, 가마솥이 요만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. 그, 그걸 열어봤네. 야, 이 사람아. 남이 그, 저, 푹 살림을 열어보냐? 그랬더니 하도 목이 말라서. 왜그 옛날 숙륜 같은 것도 가지고 소태는. 그랬더니, 요만한 말이에요. 조그만 그 종지 같은 그 밥그릇에 새까만 보리밥이 한 그릇 있더라 이거야. 자기는 그걸 봤다는 거야. 그걸 보고 나서 그 밥을 보니까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야. 자기네들은 요만한 종지 같은 데다가 새까만 보리밥을 저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사발에다가 거의 쌀밥에 가까운 보리밥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저준 거야.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. 제가 대학교, 그니까 3학년 말 그때 방학 아닙니까? 4학년은 방학이 없으니까. 그때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? 근데 이 날이 갈수록 그 할머니 생각이 나요. 예? 네? 날이 갈수록. 저도 이 살다 보면 뭐가 아까워질 때가 있잖아요. 살다 보면 그때 그 할머니가 자꾸 인도를 해.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처럼 보살 많은 데가 없거든요. 그말 이해 못 하세요? 우리나라처럼 살아있는 보살이 많은 데가 없다니까. 네? 회생 몸빼 하나만 입으면 전부 보살이 되는 나라인데. 맞죠? 그런데 그 많은 보살을 만났건만 그 할머니 보살 있잖아요. 그분이 진짜 선지식이 아니었느냐. 지금까지도 저를 인도해. 그 할머니 성도 모르고 이제 그 모습만 저같이 있던 모습만 어렴풋이 떠오르지 얼굴도 안 떠올라 제가. 근데늘그 할머니가 한발 앞서서 인도를 하거든. 그러니까 실제 그 할머니가 제대로 배운 거예요. 그렇죠? 제가 그 할머니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? 그할머니 글자도 자기 이름자도 못 쓰시는데 제가 이름자만 씁니까? 네? 외국어도 좀 알죠? 뭐 많이 돌아다녔죠.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배운 게 그게 진짜야. 그래서 저는 저열 시간 통해 가지고요, 여러분이 그런 할머니처럼 되시는 걸 바라지. 무슨, 뭐, 글잘 쓰고, 무슨, 뭐, 예? 논리 전개 잘 하고, 뭐, 말잘 하고,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. 예? 그러니까, 처음서부터 선을 그렇게 그으십시다. 예? 예, 예. 그래서, 제발 외우지 마시고. 예? 아, 저도 다른 데서도 강의해보지만요, 이, 저, 어떤 분은 노공기까지 들고 들어와요. 녹음기 왜 가져오십니까? 한번들어는 도저히 모르게 집에 가서 또 들어야 된다는 거야. 관 두십시오. 내가 그러거든. 녹음기 치우라. 또 어떤 분은 형광펜을 색깔을 한 대까지 들고 와가지고. 빨간 거, 노란 거. 막 그거 대 이제 외웠 제발 그짓좀하지 마시라. 에? 책 이거 있잖아요. 책. 에? 안 펴셔도 된다 내가. 에? 그냥 느끼고 가십시오. 느끼고. 그근데 아무튼 형광펜 많이 들고 오신 분하고 녹음기 들고 오신 분이 내가 끝까지 가는 걸못 봤어 <웃음> 어? 단기간에 졸업해보고 어려가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안 가져오셨죠? <웃음> 네. 제가 이 말을 해놓으니까 가져오신 분도 안 가져오셨다고 그러겠지 <웃음> 행여 그런 거 들고 다니죠 녹음기라든지 뭐 형광펜 그런 거막 복잡하게 들고 다니지 마시라 자, 이제 서로는 그쯤 해놓고요. 이제, 그렇다고 오늘 이런 얘기만 하고 시간 보낼 순 없죠. 이제 근본 불교서부터 한번 해 보십시다. 근본 불교.